술에 취해 아무데서나 자는 꿈.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대인관계나 재물에 어려움이 생김. 거북이 등을 메고 잠을 자는 꿈. 게으름뱅이에게도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금시 발복하게 된다. 죽은 남편과 자는 꿈. 그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연구자와 계약 또는 협력 등을 하거나 어떤 일거리의 취급과 그 성사 여부를 판정한다. 나무 그늘에 누워 산들 바람을 맞으며 달게 낮잠 자는 꿈. 나무 그늘에 누워 산들바람을 맞으며 달게 낮잠 자는 꿈은 환자의 경우엔 건강이 회복되는 꿈이다. 아울러 생활이 호전될 암시이다. 하마가 꽃밭으로 들어가 낮잠을 자는 꿈. 남녀가 서로 선을 보거나 행복한 단꿈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예쁜 꽃다발을 안고 잠을 자는 꿈. 남녀가 아늑한 분홍빛 공간에서 희로애락의 단꿈을 꾼다. 여자가 물을 안고 잠을 자는 꿈. 남녀가 현대판의 아방궁에서 음향의 조화로 단꿈을 꾼다. 그 꽃을 안고 잠을 자는 꿈. 남녀가 호젓하고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이성과 음향의 꽃을 피운다. 다른 남자랑 자는 꿈. 남자친구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자는 꿈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하지만 보통은 현재의 남편, 남자친구에게 불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러한 꿈을 심리몽이라고 한다. 예쁜 비단 구렁이와 같이 잠을 자는 꿈. 남자가 꿈을 꾸면 여자와 합방을 하고 여자가 꿈을 꾸면 외간 남자와 잠을 자고 태기가 있다. 노인이면 친구와 돈이 생긴다. 남자는 밑에 여자는 위로한 자세로 성교를 하는 꿈. 남자는 가원을 잃은 채 성실한 공추가 노릇을 하게 된다. 여자 상관을 둔다. 마누라 기세가 당당하다. 남의 집에서 자는 꿈.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을 일이 있거나 이익이 있다. 태양 덩어리를 메고 잠을 자는 꿈. 당대의 문 무관이 되어 입신 출세한다. 부귀를 얻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코를 골며 자는 꿈. 배중이 모인 곳에서 고성방가로 떠들다 망시을 당한다. 과시, 고감기가 걸린다. 송장을 안고 잠을 자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많은 재물과 돈을 거머쥐게 된다. 즐거운 만남이 있다. 시체를 안고 자는 꿈. 매우 좋은 길조의 꿈으로, 특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많은 재물과 돈을 거머쥐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혹은 고대하고 있던 사람과의 즐거운 만남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어미 돼지를 베고 잠을 자는 꿈. 목마른 나무에 물 주듯 비몽사몽관의 신으로부터 만복을 받게 된다. 배 안에 누워 있거나 자는 꿈. 배 안에서 누워 있거나 자는 꿈을 꾸는 것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죽음과 질병을 암시하는 흉몽에 해당한다. 둘이서 한 베개를 베고 자는 꿈. 사상, 이념 등이 같은 동지, 동업자와 어떤 연구, 사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술을 마시고 아무 때나 눕거나 자는 꿈. 술을 마시고 아무데나 눕거나 자는 꿈은 신경을 과도하게 써서 마음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건강 악화, 구설수, 재물 손실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걸어 손해만 입게 된다. 식구들 여럿이 한방에 누워 자는 꿈 식구들 여럿이 한방에 누워 자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과 욕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기다릴 일이 있다. 매밀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꿈 신선처럼 꽃 구름을 타고 안락세계로 즐거운 여행을 간다. 비행기 내에서 단잠을 자는 꿈. 실제로 사랑의 꿈을 싣고 상과들을 찾아 즐거운 여행을 떠난다. 기쁨이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는 꿈. 실제로 아리따운 애첩을 두고 이따금씩 단 꿈을 꾼다. 사업가는 국내외에 지점. 지사를 두어 상품 판매 전략의 혁신을 깨한다. 외도, 출장, 여행, 상봉 등이 있다. 양과 사슴이 함께 자는 꿈. 양과 사슴이 함께 자는 꿈을 꾸게 되면 한동안 좋지 않은 운세이므로 언행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 이불 속에서 여럿이 자는 꿈. 여러 동업자와의 사업이 진행되고 이성을 이불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동업, 계약 등의 일과 관계한다. 형제 자매가 같은 방에서 자는 꿈. 이꿈 역시 길몽으로 원조나 협력자를 얻어뜻하지 않은 행운을 잡게 될 길조이다.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는 꿈.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는 꿈을 꾸게 되면 비단이불을 덮으면 하는 일마다 잘되고 성공한다. 황금수가 놓인 비단이불을 보거나 깔고 자는 꿈 이불이나 침대 혹은 침대 시트는 잠을 자는 도구로서 실생활의 의미대로 꿈에서도 휴식과 성적인 만족을 상징한다. 또한 이불은 사업상의 발전과 이득을 상징하는 꿈의 도구이며 안식처와 편안함을 제공하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꿈 속에서 헌금수가 놓인 비단이 불을 보거나 깔고 잠을 잤다면 이러한 꿈은 행복한 결혼생활과 명예의 상승, 재물의 획득, 사업번창을 예시하는 행운몽이다. 물 속에서 잠자는 용을 보는 꿈.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어느 기관에 보류되어 있는 일이나 또는 작품 등에 관계하게 되거나 기귀하게 여겨지는 금은 보화를 보게 됩니다. 가축 우리에서 잠을 자는 꿈. 자유를 잃게 된다. 하지만 수감된 죄인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석방될 것이다. 잠을 자는 꿈. 잠을 자는 꿈을 꾸게 되면 심신이 피곤하거나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 빈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꿈. 장애 요인이 되는 사람 때문에 세웠던 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전남친과 자는 꿈. 전남친과 자는 꿈은 언제 해결이 될지 몰랐던 오래된 일. 또는 포기하고 미루어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꿈이다. 들판 위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꿈.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라일락 꽃 속에 파묻혀 낮잠을 자는 꿈. 즐거운 쾌락에 빠져 처자식을 까맣게 잊는다. 묘지에서 자는 꿈. 큰 이익을 얻을 길조이다. 신분이 높은 듯한 사람과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꿈. 태몽으로 장차 귀하게 될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새우잠을 자는 꿈. 하는 일마다 불안초조하고 악귀가 침노하게 된다. 실수, 실패, 불안정 등의 불운이 닥친다. 등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숲속에서 낮잠을 자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 스포츠, 현실의 극락 등이 있다. 해를 베고 자는 꿈. 해를 베고 자는 꿈을 꾸게 되면 부기를 얻고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된다. 남편이 아내와 이인과 함께 자는 꿈. 회사가 파산하는 등 사업상으로 꽉 막혀버릴 흉몽 자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